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몬키 애완용 바다새우 키우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키우던 새우인데요. 아직도 다이소에 팔고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아이들 감수성 발달에 아주 좋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키웠을 때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써 있어요. 어떻게 키우는지, 시몬키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 같은데 상품 안에 설명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비교해서 키워보려고 사봤는데 어, 2,000원짜리랑 3,000원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열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2,000원짜리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로켓 모양의 통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펌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통은 생각보다 2,000원짜리는 작은 통에 들어있고 여기 사용설명서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또 다른 구성품을 한번 보면 수질정화제랑 알은 같이 들어있네요. 시몬키랑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시몬키가 먹어야 되는 밥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시몬키도 뭔가 먹을게 필요하겠죠? 먹을게 있고 작은 숟가락이 있습니다. 이걸로 밥을 풀수 있는 것 같아요. 밥을 퍼서 시몬키에게 주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원형 통에 로켓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잘 조립이 안되네요 3,000원짜리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열어보면 우리가 그리는 집같은 모양이 있네요. 지붕도 있고 조금 더 튼튼해요. 만졌을 때도 조금 더 튼튼해 보이는 모양이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꺼내봤을 때 집이 조금 더 크네요. 집이 좀더 크고 똑같이 시몬키 밥도 들어있고 여기 안에 시몬키 수질정화제랑 알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숟가락까지 똑같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설명서까지 똑같이 들어있는 거 보면 구성품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을 펼쳐봤을 때 2,000원, 3,000원짜리 서로 이렇게 놨을 때 구성품은 다 똑같고 집의 모양 차이랑 크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주선 모양이랑 집 모양. 이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2,000원짜리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몬키 건강관리가 써있었는데요. 물관리, 공기공급, 온도관리가 나와있어요. 물관리는 시몬키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되고 물의 높이가 1cm 이상이 증발되었을 때 수돗물을 보충해주기만 하면 된대요. 공기공급은 가장 중요하고 3회, 5회 펌프로 산소를 공급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펌프이고요. 이걸로 충전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온도관리는 낮은 온도에서 성장 속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부하가 안되거나 늦어질 수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키워야 할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 순서 심온키를 부하시키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대로 제가 한번 심온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을 통해 4분의 3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시몬키 수질정화제랑 알을 같이 넣어 볼 건데요. 이 안에 있는 거를 1분 동안 저어주면서 잘 녹여줘야지 시몬키 알이 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이 건조된 알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야지 그 알도 잘 부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탈탈탈탈탈탈탈 소금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잘 녹아서 저는 많이 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한 30초 정도 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녹여서 잘 키우려면 1분 잘 지켜서 잘 저어주시면 더잘 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수질정화제는 녹고 여기 위에 떠다니는 것들이 아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서 잘 섞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잘클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은 뚜껑을 잘 닫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잘못 닫아서 이렇게 힘을 써서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몬키들이 잘 자랄때 동안 제가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짜잔! 이렇게 시몬키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몬키 밥을 바로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시몬키 밥인데 알고 보니까 4일 후에 태어난 지 4일 후부터 밥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4일 후부터 꼭 밥을 주어야 합니다. 제 손가락 보이시죠? 4일 후에 꼭 주셔야 되고 이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떠서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혹시나 까먹지않고 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정수기물이나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말아주시고 스포이드로 눌러서 산소를 매일 조금씩 주세요 그리고 물이 흐려졌을때는 먹이주기를 잠시 중단해주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화된 시몬키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시몬키는 알을 남는 동물이기도 하다보니까 말을 낳는지 안 낳는지도 한번 함께 아이와 관찰한다면 더 좋은 관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시몬키들은 제가 간간히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리고 수조를 옮기는 과정까지 제가 함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몬키들이 잘 자랄 수 있을 동안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사서 키워보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